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저희는 원래 이제 오디오 반도체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설계를 하다가 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 이거를 한번 실제로 실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처음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저희는 어, 오디오 음향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디젤 기기라고 하는데요. 어,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기존에 뭐 디제잉을 하려고 하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저희가 어 하루 내지 뭐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바로 이제 디제잉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어 여러 이제 서비스를 또 연계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하드웨어 기기를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20개국 정도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 판매, 뭐 제조해서 이제 판매한 그 수익으로 이제 어, 비즈니스를 이렇게 좀영위하고 있는데요. 어, 제앞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대기업에 이제 개발, 어, 좀 납품을 해서 관련된 어떤 라이선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예,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사례와 관련해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전략 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시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을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며 항상 등장하는 케이스가 아마 어, 애플의 아이튠즈 같은 케이스를 들수 있습니다.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기계를 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음원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한 사례로 면도기 사례가 있습니다. 기계를 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면도날을 통해서 수익을 얻죠. 하지만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그런 사례고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무용으로 사용이 되다가 가정용으로 보급이 되면서 기계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잉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 앞에 두 가지의 사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즉 무한 공급 잉크 프린터가 나오면서 기존의 어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도 똑같은 모델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죠. 그런데 고객들은 외면을 했고요. 결국에 지금은 이러한 잉크젯 프린터 시장이 사무용에 특화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품의 컨셉이 바뀐 거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세 가지 소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빠지는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이러한 위험을 탑다운 관점과 바텀업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입니다. 이세 가지 위험은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 첫 번째 시장 위험 두 번째 제품 위험 세 번째 경로 위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위험입니다. 대표적으로 규모와 성장성이 낮은 시장에 진입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위험입니다. 이 제품 위험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을 할때 고객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제품 위험을 고려할 때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로 위험은 아무리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스타트업은 죽음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즉, 시장 위험, 제품 위험, 경로 위험은 다시 이걸 풀어보면 탑다운과 마텀업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탑다운 관점에 속하고요. 제품 위험과 경로 위험은 마텀업 관점에 속합니다. 현재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방법론들이 바텀업 관점에서 어, 이런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탑다운 관점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관점은 린 스타트업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위험 중에 첫 번째 시장 위험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산업을 분석하는 관점과 일맥상통하고요. 어, 비즈니스 모델링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경우에 산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빠지게 되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 시장의 초기 시장을 보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입업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 저작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스타트업은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보안 작업을 거쳐서 나중에 유통 과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전자책이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스타트업 한 개의 업체가 모두 다 컨트롤 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책 시장 내에 존재하는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유통하는 단계에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이 이러한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전자책 어 제작하고 전자책을 유통하는 과정이 아니고 전자책을 저작하는 시장에 즉 전자책을 만드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스타트업은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벗어난 이후에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새로운 고객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나열을 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그 다음 단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방금 사례로 말씀드렸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저작 시장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전자책을 만드는 기존의 대기업이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는 관점은 B2B, 일반 기업 간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고객을 발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는 것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탑다운 관점에서 즉 산업의 관점에서 아이템을 기획하거나 비즈니스 모델링을 설계하는 이런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규모가 큰데 메인 플레이어가 없는 이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약 5년 전에 떡볶이 시장이 그런 케이스죠. 많은 분들이 떡볶이와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분식 사업을 하려고 할때 이런 분식 사업과 관련된 산업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4, 5년 전에 떡볶이 시장은 시장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메인 플레이어, 즉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시장의 규모가 커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 그 특정 제품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패션 산업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유행했던 패션이 내년에 유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주기가 매우 빠른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통해서 어떤 기회요인을 찾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텀업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링입니다. 바텀업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링은 린 스타트업에서 언급하는 스타트업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중에 제품 위험과 경로 위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바탕업 관점에서는 고객 가치를 발굴하고 이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 살펴봐야 될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입니다. 내가 목표로 한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니즈가 충족될 때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 경쟁 아이템에 비해서 어떤 우리가 가치 우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측면을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가치고요.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가치, 세 번째로는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신고 있는 장화는 2만 원짜리 장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헌터부츠라는 장화가 있습니다. 이 장화는 가격이 20만 원 전후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장화인데요. 기능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신고 있는 장화에 만족하고 있고요. 헌터부츠를 신고 있는 여성분들도 본인의 어떤 장화의 기능에 만족하고 있죠. 하지만 제 장화는 왜 1만 원에서 2만 원이고 여성분들이 신는 헌터부츠는 2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이 가치는 기능적인 가치 때문에 이런 가격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가치와 경험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헌터부츠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는 제가 신고 있는 일반 장화의 상징적인 가치와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이러한 가치의 차이가 이런 가격대의 차이까지 만들어낸,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텀업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가 목표로 한 고객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즉 어떤 가치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아이템이죠. 기존에 있는 재활용 제품들을 재활용 소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라이탁이라는 제품은 5년 이상 된 트럭의 방수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제 가방은 10만원인데요. 프라이탁에서 판매하는 가방은 5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가치고요.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가치, 세 번째로는 경험적인 가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요. 프라이탁 가방의 기능적인 가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가방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kg 이상인 남자가 매달려도 가방의 모양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디자인 예쁘고요. 수납공간도 역시 훌륭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메고 다니는 가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적인 가치를 보다 더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50만 원을 내고 프라이터 가방을 메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대답은 독특하니까요. 혹은 나만의 가방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 제가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상징적인 가치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텀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하드웨어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하드웨어 기술을 저희가 어,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개발된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외부에다가 이제 저희가 어, 이전을 해서 그 관련된 기술 수입을 또좀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이제 교육 현장에 저희가 접목을 시켜 갖고 소프트웨어 교육 쪽에 관련된 사업도 어, 올해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즉 시장 위험, 제품 위험, 경로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을 탑다운과 마텀업 관점에서 풀어봤는데요. 탑다운 관점은 산업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관점이고요. 마텀업 관점은 고객 가치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관점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치의 측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능적인 가치 그리고 상징적인 가치 경험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링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직접 사업 계획서를 어, 바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을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중에 고객군을 최대한 세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 30대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20, 30대 여성들 중에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들인지 혹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인지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이런 세분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는 고객군을 최대한 세분화하셔서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수익 모델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라고 하면 이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당 주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저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수익 모델을 설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광고, 배너 광고 수익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힘들다는 게 판명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모델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 물건을 직접 대량으로 매입해서 내가 직접 물건을 팔아서 유통 마진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 모델을 얻으실 때는 일단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을 분석을 하시고요. 이 유저들 중에 누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